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유튜브 이슈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유튜브 채널 컨텐츠 복제입니다 컨텐츠 복제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컨텐츠를 유튜브에 검색해서 영상 내용과 제목 뿐만 아니라 썸네일을 그대로 가져오는 행위입니다 최근 리뷰 엉이 님이 본인 채널을 도둑질 당했다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리뷰 엉이님 같은 경우 우주 관련 컨텐츠를 다루는 138만명 구독자를 보유하신 채널입니다 최근에 인기있는 콘텐츠의 영상 내용 뿐만 아니라 썸네일까지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한 채널이 늘고 있습니다. 리뷰영이님이 영상을 만들 때 전문서적과 백과사전 그리고 논문을 공부하고 영상 하나를 제작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 한달 정도 소요가 되신다고 합니다. 전문서적과 백과사전 논문을 공부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이보다 힘든 건 시청자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재밌게 영상을 만드는 거라고 하셨고 썸네일 하나를 만드는 데 최소 3시간이 소요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작업을 아주 쉽게 하는 채널들이 최근에 우후죽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튜브에 인기 있는 컨텐츠로 골라 썸네일과 영상 제목 그리고 영상 대본까지 그대로 가져와서 영상을 만들고 그대로 올리는 채널들입니다 대표적인 컨텐츠는 영화 리뷰 책 속에 동물, 다큐, 무업으로돈버는 법, 우주 관련 영상, 부동산, 자동차 등과 같이 전문 지식을 전달하는 채널들인데요. 이렇게 남의 것을 그대로 복제하여 채널을 키우고 이렇게 복제해서 키운 채널의 유튜브 노하우를 돈을 받고 교육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충격적인데요.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 요즘 인기 있는 영상들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파악해서 영상을 만드는데 참고하시는 건 좋지만 힘들게 만든 영상을 대본과 제목 그리고 썸네일까지 그대로 복제해서 올리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